자, 이런 분위기 익숙하지밥 없는데 왜애플이 까다로워? 놓치지 마. 아 귀여워. <놀놀놀> <놀놀놀> <놀놀놀> <놀놀놀놀> <놀놀놀놀> <놀놀놀놀> 오래 애플이가 가지못다고 목에 걸렸다가 니까 무서워서 못쓰겠어 큰거 서열 지키자 엄마 서열 지키자 서열 지켜요 우리 뼈도 있는 집안이에요 언니 그 다음에 애플이 언니 애플이 누나 제일로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 망뚱이 망뚱이 아, 우리 자몽이 내일뛰자했있잖아 아이고 우리 자몽이가 자기야 이렇게 많은거 싫어해 혼자 베란다에 나가있어 우리 자몽이는 간식 냄새 맡고 나야지 좋았어요 좋았어요 자몽이 온다 온다 온다 자몽이 온이 우리 o n t g i 아 e a d a m 이 Donald had a f r m I n d t know. I don't know. I don't 가 n 근데, 확인했는데 또 가시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이거 손으로 일일이 다 만져야 돼. 가시 없는지 확인하고,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잘라줘. 이렇게 잘라줘야 돼. 와, b h a t i f u l b e a u t i t e t e b e l l a t e b a u t a t t a t u l u t e e 마 q u e l 이어요1 2 0 0 0이거 don't e s c u 이1 2 0 0 0이먹 don't escut. Oh, my God. I'm 리 o t going 같 이건 아빠밭끄릇 이건 블루스 언니 안돼 안돼 안돼 자돼뭐해어 같이 식사해야지 뭐만 먹냐 한타 안돼 한타 농다리 우리 우리 블루도 이거 먹블 어, 애플아 애플아 애 애플, 이거 애플, 애플아 애플아 먹어 먹어 먹어 이런 분위기 익숙하잖아 밥먹는데왜애플이 까다로워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웃음> 진짜 식감처럼 아이고 근데 이제 아니 한타가 있제 있구나 어 한타 잘 먹은다 원래 한타 이거 안 먹었거든 어 음... 한타 별로 안 좋아했어 근데 <웃음> 키들이 많이 모여놓으니까 막 서로 막잘 먹는 거 같아 <웃음> 와 대박 쌀쌀하고 망고는 진짜 잘먹네니 <웃음> 진짜 잘 먹었어 그래서 망고야 근데 너거 먹었으면 좋겠는데 안나와막 지금 <웃음> <웃음> 너, 너 제일 지금 못먹어도 많이 나가는데 누가 <웃음> 망고 넣는 게 안돼 여기저기 기우 그리지 마라. 망가 여기저기 기우 그리지 마라. 하얗게 한것 같아. 자기 거만 먹으세요. 아이고, 이 우리 정홍이 착한 거 봐봐. 한타한테 양보하고 거 봐봐. 한타한테 양보했거든, 블루야. 자홍이가 자기 아내한테 양보한 거 봐봐. 우리 정몽이 하얗게 남자야. 응. 아우 어떻게 이렇게 남자야. 응. 아, 우리 이는 한타한테 우리 양보하고 거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유 잘 먹네 해기잘 먹네 누구야? 야 망고도 애플이 거 먹으면 어떻게 돼? 아이 녀석이 정말 망고 제일 많이 나았는데아 어, 망고 식탁해 애플이 먹어 아잘 먹어 나갔어 애플이. 엄마가 해준거 맛있었어? 음. 애플릇 소뭉치. 안아 봐. 엄청 말랑거리고 부드럽다. 우리 애플이 말랑말랑 솜사탕 같아 어, 아, 우리 솜사탕 같은 애플이. 잘 먹었어? 맛있었어? 음. 맛있었어. 엄마 집에 와서 맛있는 거 먹었어? 아까 노래만아가 아가들 보니까 좋았어? 반 처리하고 있는 우리 망고군, 우리 망고군. 한파. 아가 봐서 좋았어. 들어와서 망고를 식탁에 놔둬. 애플이도 맛있게 먹었어? 아늘 이렇게 간식 많이 먹었어? 아니면 밥도 안 먹고만? 오늘 특식이에요. 맛있는 거 애플이. 맛있는 거다 먹고 집에 가고 싶은 애플이. 자기야, <웃음> 봐봐. 밥그릇, 비 a 그릇 봐봐, 자기야. 밥그릇 p a 치우고 지금 집에 가고 싶네, 애플 a p a p 먹 Papa, 고 a p a Papa, Papa, Papa, Papa, Papa, 그래 아직도 먹을게 남았어? 아니 이제 엄마 설거지해도 되지? 설거지도 못하겠네 더 먹을거야? 엄마 이제 천천히 신어도 되겠어? 그래 엄마 설거지 도 하자 <목소리> 아유 너무 심하겠지? 왜그래? 뭐 먹을 사람? 뭐 먹을 사람처럼 설거지 해도 되겠어요? 설거지 해주세요 너는 망고지 설거지 날아야 망고 망고를 없으면 다 식탁해봐 엄마 설거지 넌 뭐할게? y a t e <tell> e n o at t <TV>, a t <tell> m t <TV>, a a <tell> Martiz TV, TV, m a r t i s TV, TV, m a r t i s TV, TV, m a r t i s Martiz TV.